반갑습니다, 피터 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달팽이라는 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닉의 노래입니다. 조성이 특이해요. G 플랫 장조입니다. G 플랫 장조는 오더권에서 봤을 때의 C에서부터 한번 내려가고요, 두번 내려가고요, 세번 내려가고요, 세번이 플랫이었죠. 네번 내려가고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내려가게 되면 G 플랫이라는 음이 나오는데요. G 플랫 장조입니다. 조표는 무려 플랫이 여섯 개예요. G 플랫 장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걸또 해내야죠. 주요 사마음 이렇습니다. 1도 하음인 G 플랫 그리고 4도 하음인 C 플랫. 이게 이제 B 장조, 1도 하음인 B 코드이기도 한데. 이게 c의 플랫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g플랫 a플랫 b플랫 c플랫 3사음은 반음이죠 그래서 얘는 c플랫입니다 그리고 5도 화음인 d플랫 다시 한번 1도 화음 g플랫 4도 화음 c플랫 5도 화음 d플랫 이 주요 3화음과 음, 부사마음은 a플랫마이너 3도 화음 b플랫마이너 그리고 6도 화음 플랜 마이너 코드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이외에 차용화음이 하나 정도 등장을 합니다. 전주는 이렇습니다. 네, 코드는 이래요. G 그리고 베이스는 G로 두고 C 플랫, 다시 G 그리고... 또 C 플랫 베이스는 G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무슨 코드인 거 아니 C 플랫 메이저 7의 베이스는 D 플랫. 네. 제가 예전에 어, 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1도와 4도함. 1도함 4도함 베이스는 계속 1도로 깔고 곡게이 노래예요. 여덟 마디 코드 한번 볼게요. 먼저 1도화음인 G플랫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4도화음인 C플랫 베이스는 G플랫 거기에 한번만 더 나오고요 그 다음 네마디는 G플랫 코드 나오고 내려갑니다 6도화음인 E플랫마이너가 나오고 그리고 3도화음인 B플랫마이너가 나옵니다 그리고 4도화음인 C플랫과 요거 베이스만 D플랫으로 올라가는 예, 요 8마디 이 여덟 마디가 한번더 반복되고요. 어, 일단 노래를 한번 볼게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고 오네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아르페지오로 가는 패턴을 하는데, 오른손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코드를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첫 박자 때는 오른손은 코드가 나와주고, 왼손은 아르페지오로 가고, 그걸 오른손이 연결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이좋죠? 이런 식으로 반주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치는 것이 노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래할 때도 참 음, 편안하게 잘 나와요 이걸 4비트로 친다 음 나쁘진 않아요 노래를 하기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딱딱할 수 있습니다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해 나쁘진 않지만 아르페조가 나죠 다다다다 이게 더 나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노래 계속 가볼게요. 좁은 욕조 속에 머물었을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는데 언젠가 도약이 좀 어렵죠 계속 여기서 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래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코드도 약간 높게 좀 이렇게 쳐주는 것도 좋아요 코드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1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4도 C 플랫 나오고 베이스는 계속 G예요. G 플랫. 그게 두번 나와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얼고 여기에서는 3도 화음 B 플랫 마이너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 차용 화음이 나옵니다. E 플랫이 나오는데 E 플랫이 왜 나왔냐면 G 플랫 장조의 2도 화음인 A 플랫 마이너의 5도 화음 E 플랫을 빌려왔어요. 그 다음은 A플랫마이너로 가고요 그 다음에 4도에 5도 4도 베이스는 5도 또 반복입니다 1도 4도 1도 4도 빠라라. 3도 나오고 2도에 5도 빌려오고 2도 나오고 네 노래를 한번 볼까요 속삭여 줬 어, 언젠가 먼 훗날 에저넓고 거칠 은 세상 끝바 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이야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네, 달팽이라는 노래를 한번 봤는데요 아르페지오 반주가 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어, 아래 링크 해드린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악보를 보실 수있고요 어, 이건 남자 노래라서 여성키로 바꾼 악보도 함께 링크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악보도 잘봐주시고요 G플랫 장조라서 다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반음을 올려서 G장 조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G 그러면 C가 되고 여기 있는 플랫들을 다 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음 높아져서 노래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